우선 전원근 스트레칭입니다. 전원근이란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있는 근육인데요. 악력의 기본이 되는 근육입니다. 가장 기본적인 전원근 스트레칭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손을 앞으로 쭉 뻗어준 뒤에 손바닥이 정면 혹은 몸 쪽을 향하게 해줍니다. 그후 손목을 적당히 꺾어준 후 반대쪽 손으로 당겨주시면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위아래로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세번씩 반복해주세요. 이렇게 손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단,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자극받지 않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스트레칭 해주세요.